안녕하세요 성시윤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내려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킥. 사실 뛰어내려차기는 시범기술에는 많이 활용되는 차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 발차기의 다양한 활용성을 향상시키기에는 좋은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뛰어내려차기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뛰어내려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발을 앞으로 보조발을 뒤로 놓습니다 자 다음 차기 준비 서기에서 자 먼저 제자리에서 무릎을 교체해 주는 연습이에요. 자 이때 발 모양도 함께 만들어 줍니다. 자보지발 들어올리고 무릎 교체해주면서 자발 모양을 이렇게 앞쪽으로 좀 들어 올립니다. 자 내려차기에는 발바닥과 뒤꿈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을 조금 들어 올려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자리에서 무릎 교체 연습입니다. 자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자세를 잡고요. 자, 다음에는 들어올렸다가 이제 뻗는 연습까지입니다. 자, 보조발 들어올리고 차는 발 들어올려서 제자리에서 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자, 다음 이 동작이 잘 되면은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는 발을 이번엔 뒤로 하고요. 자 제자리에서 도약력을 이용합니다. 자한 걸음 내딛으면서 팔 교차 연습이에요. 한 걸음 내딛고 보조 발트를 올려서 팔 교차 연습입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이 또잘 되면 바로 연속해서 한 걸음 내딛고 내려서 차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발트를 올렸다가 내딛는 연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고, 다음에 보조발 끌어올렸다가 다리를 뻗는 동작이에요. 자, 연속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내려 찰때이 상체가 너무 뒤로 이렇게 누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찰 때는 상체가 너무 뒤로 누워지지 않도록. 자, 왜냐면은 하 너무 뒤로 누어지게 되면은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힘의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찰 때는 내려차게 같이, 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중동작에서도 이 상체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 끊어서 반복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뛰어 내려차기를 하기 위한 어, 뭐 다양한 체력 연습 방법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올려주시면서 발을 바꾸는 연습이에요. 아 뛰어 앞차기 같은 경우는 무릎을 접어서 올렸었는데요. 자 이제 뛰어 내려차기 정도 되면은 좀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교체해주는 연습입니다 자 양쪽으로 발을 교차하는 동작이 좀 어렵다면은 먼저 한쪽을 다 하고 그 다음쪽을 반복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이 복근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체랑 같이 일정한 밸런스로 들어올리는 연습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무릎을 들어 올려서, 자, 다음에 다리를 바꿔주는 연습인데요. 이제 여기서 뛰어 앞차기랑 똑같죠? 자, 뛰어 앞차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차지만, 내려차기는 위에서 아래로. 자, 이 동작을 해서 바로 위에서 아래로 동작을 취하면서 차는 연습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는 발을 한 걸음 내딛으면서 자 다음에 도약해서 뛰어 내려 차는 동작이에요. 자 이것도 한쪽을 다 연습하시고 반대쪽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 걸음 내딛을 때는 항상 거리 조정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태에서 차는 동작. 자 그대로 또 뒤로 와서 다시 한 걸음 내딛고. 한 동작 자이 동작을 한번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동작이 잘 반복 연습이 된다면 이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뛰어내려차기 동작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움닫기 그 다음에 자 발구르기 공중동작까지 해서 이 동작들을 한번 연속해서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뛰어내려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뭐 다양한 반복 연습 방법을 같이 연습해 봤는데요. 자 뛰어내려차기 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 동작에서 내려찰때 너무 상체가 뒤로 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자 다음에 찰때도 몸이 너무 앞쪽으로 또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앞으로 또 나가게 되면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 이 타겟과의 거리 조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 발 구르는 동작에서부터 이 공중 동작의 연습을 잘 맞춰서 균형 있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또 마찬가지 팔의 위치입니다. 아, 이 특히나 이제 내려찰 때 바, 다리를 높게 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항상 신경 써주시면서 아, 팔을 몸에 붙여서 아, 달리기 할 듯이 팔에 몸을 붙여서 가볍게 연속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도록 하면 멋진 또뛰어내려차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기계 성시 사범이었습니다.